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지금 자막에 보고 계신 것처럼 변액연금보험 또 ETF 또한 펀드 자, 이런 상품들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죠. 또 이런 상품들의 하나 또는 둘 이상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이들 상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실적에 연동되는 투자상품이라는 거죠. 자 실적에 연동되는 투자상품이니까 우리가 원금은 보장되는 대신 집고리만한 이자를 주는 은행 예금, 적금과 완전 반대되는 상품이죠. 어쨌든 이들 상품들은 상품 이름은 다르지만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투자상품들이다. 이것은 동일하죠. 그런데 이들 상품들에 똑같이 넣었는데 예컨대 매달 100만원을 매월 꼬박꼬박 10년 동안 넣었는데 수익률은 천차만별입니다. 자왜 그럴까요? 물론 상품 자체가 다른 측면도 있지만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는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다 내가 똑같은 돈을 똑같은 기간 동안 투자했다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상품을 아무래도 기대하겠죠. 그런데 수익률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당신이 모르는 금융상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비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각종 ETF나 펀드나 심지어 베넥연금보험 이것을 우선 오늘은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고 투자한다고 먼저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요? 같은 조건 첫 번째는 모두 주식형 상품. ETF로 펀드나 베액 연금 보험도 채권형 상품도 있고 또 혼합형 상품도 있고 주식형 펀드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주식형 상품이다. 자, 같은 조건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일한 금액, 같은 금액. 매달 100만 원 꼬박꼬박. 세 번째, 같은 기간. 10년 동안 계속 투자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빠지지 않고 자 같은 조건으로 투자한다고 전제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또이 상품들이 큰 틀에서는 투자 상품이지만 각각의 성격이 다름으로 당연히 수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익률을 결정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그것을 저는 감정비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감정비용 네이버에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웃음> 자, 이것은요. 돈 파는 가게 제가 정의를 내려놓은 건데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 투자 시장의 변동성을 심리적으로 완화시켜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자 모든 투자 상품은 변동성이 있죠 오르락 내리락 이것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위험이 없으면 이익도 없습니다 즉 변동이 있어야 이익도 생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시장의 변동성은 이익을 바란다면 즉 은행이자 이상을 바란다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같은 변동성을 감수하기가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죠. 이것을 우리는 투자적합성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품에 따라서 각종 투자 상품에 따라서는 이 같은 투자시장의 변동성을 심리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감정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감정비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ETF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ETF를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ETF는 주식과 마찬가지 동일한 매수, 매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투자자 본인이 알아서 매수하고 또는 매도해야 한다는 거죠. 주식과 같습니다. 매수, 매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달에 내가 100만 원 어치를 이태표를 매수하려고 주식 시장에 들어갔더니 시스템에 접속했더니 막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기 힘듭니다. 지금 내가 사면 손해 볼것 같고 내일 떨어질 때, 내일 더 떨어질 때 사야지 하고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도 사정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제 사지 못했던 것이 언통해서 떨어질 때또 사야지 하고, 자, 그런 것들이 대풀이 되다 보면 어느덧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매월 ETF는 내가 알아서 그때그때 내 심리적인 여러 가지 동료, 심리적인 동료를 내 스스로 다스리면서 내가 최종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매월 ETF는 내가 알아서 매수하는 거다.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시스템이 간섭하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월정립식 주식형 펀드. 예 근데 매달 100만원씩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면 이것은 ETF하고 매수, 매도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ETF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처럼 실시간 가격이 바뀝니다. 실시간 가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클릭하기가 참 망설여지는 때가 많은데 이펀드 펀더, 주식형 펀드는 매시간, 실시간 가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처럼 하루에 가격이 딱 하나만 정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준 가격이다라고 하죠. 주로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하나만 정해집니다. 오전에 사든 오후에 사든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펀드는 ETF가 달리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어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자동이체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몇 군데 증권사에서 시작했다가 그것 또한 비용이 있으니까 결국 중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주식형 펀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처럼 매달 자동이체가 가능하고 가격이 실시간 계속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딱한번 기준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주 ETF보다는 잊어버리고 장기 투자, ETF에 비하면 잊어버리고 장기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다소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ETF보다 주식형 펀더가 가격이 비용이 더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생기죠. 즉, 반대로 나는 ETF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조금 더 편안하지만 비용은 증가한다. 저는 그것을 감정 비용이라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자세 번째 월 적립 변액 연금 보험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각종 변액 연금 보험 상품마다 구성되어 있는 펀드 라인업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월 적립 우리가 보험료가 매달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월 적립 자동 매수 펀드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태표에 비하면 편안하죠. 자 그런데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도 더 편안한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보험이니까 여러 가지 보장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하다가 만약의 경우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죠. 미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험이니까 사망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사망 보장금이 나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또 안심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변액연금보험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금이 개시될 시점에서의 투자금이 투자한 원금에 미달한다 즉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그때까지 불입했던 원금을 보장하는 원금 보장 그런 기능 옵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안심이 되죠 그런데 그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비용이 있습니다 원금 보장을 하는 그 보정 비용 비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원금을 보장한다 해도 숫자상 동일한 숫자만 보장되는 것이지 10년 20년 장기상품에서 동일한 숫자가 보장된다고 해서 원금 가치 즉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 가치는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원금을 완전히 손해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돈 가치를 생각하면. 어쨌든 이 같은 원금 보장이라는 것에 왠지 안심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또한 비용이다. 어떤 비용? 감정 비용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한 변형연금 보험은 다음에 연금을 받을 때 종신토록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평생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험이니까 가능한데 이것도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죠. 자, 그래서 생각해봅시다 매월 ETF에 투자하는 것, 매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 또 매월 배려 연금 보험에 투자하는 것 어느 쪽이 조금 더 안심이 됩니까? 안심되는 순서대로, 안심이 많이 되는 순서대로 비용은 비싸집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ETF나 펀드, 변액연금보험 가운데 비용이 비싼 순서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당연히 첫 번째 비용이 비싼 순서 매월 적립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월 적립 주식형 펀드겠죠. 세 번째는 매월 적립 주식형 ETF 즉 상대적으로 비싼 감정비용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ETF나 펀드 그리고 벤액연금 가운데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짐작하기 어렵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순서는 아무래도 감정비용이 싼 순서입니다. 어떤 상품이 감정비용이 가장 쌌습니까? 바로 매월적립주식형 ETF가 감정비용이 쌌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월적립주식형 펀드가 감정비용이 쌌습니다 세번째는 매월정립 변넥연금보험이 감정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비쌌죠. 그러다보니까 수익률 역시도 매월정립 주식형 ETF가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또 주식형 펀드가 그 다음으로 높고 마지막으로 매월정립 변넥연금보험의 순서로 대체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비용의 순서대로 수익률도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주식형 ETF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요. 미국의 유명한 S&P 500 지수.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이니까 정확하게 2011년 11월 23일부터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기준일 2021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하면요. 지수가 S&P 500 지수가 1161에서 4690입니다. 연평균, 1년평균 15% 복리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ETF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수, 주가 지수, 평균 지수에 꾸준히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추종 펀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지수 추종 펀드니까 S&P500 지수 그대로 만들어진 펀드 ETF들이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5% 뽕리로 꼬박꼬박 벌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15% 너무 많아 보이죠? 자,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S&P 500 지수, 70년 동안, 그러니까 1950년부터 2020년까지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요, 7.5%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은 최근 10년 동안의 절반 정도 공교롭게도 한 절반 정도 수익률이네요 자 그렇다면 지난 70년 동안에 S&P500 지수에 투자하는 추종하는 ETF를 계속 투자해 왔다면 매년 7.5% 복리로 돈이 불어났죠 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돈으로 불어나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미국 ETF들 SPY 또 IVV 또 VOO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국내 상장된 S&P 500 지수 추종 ETF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함께 공부해 보시고요. 자, 나스닥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2011년 11월 23일부터 2021년 11월 23일까지 보면 2600에서 15,000, 무려 15,000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매년 복리로 20% 엄청나죠. 자, 이것도 너무 많아 보이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 역시도 지난 40년, 그러니까 1980년에서 2020년 40년 동안의 평균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약 11%에 달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나죠. 자, 매년 11% 복리로 내 돈을 불린다 얼마나 큰 돈이 나오는지 이건 역시도 별도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대표 ETF들은 QQQ가 있죠 물론 마찬가지로 국내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도 많다 이것도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 비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죠 즉,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없다면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감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내 돈은 그만큼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감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비용을 줄이는 세가지 방법 첫 번째는요 내가 가입 또는 투자하려고 하는 상품의 감정비용을 이해하고 그것이 나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쨌든 만약 감정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감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같은 ETF라도 같은 카테고리 예컨대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수수료가 싼 ETF들 찾아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ETF 대표적인 ETF 세개 가운데 SPY는 다른 두개의 ETF보다 수수료가 약 3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렇다면 나는 SPY보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싼 다른 ETF를 선택할 수 있겠죠 또두 번째는요 예컨대 월정립식 펀드를 가입할 때 온라인 펀드 예컨대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앱을 깔아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펀드들은 상대적으로 지점에 가서 가입하는 펀드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싸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베넥연금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넥연금보험에는 상품이 다양한데 그 가운데 추가납입보험료를 반드시 낼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기본 납입보험료보다 수수료가 싸거나 아예 없습니다. 가능하면 수수료가 아예 없는 상품을 찾아보시고요. 이 같은 추가납입보험료를 적정히 활용한다면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감정비용은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감정비용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돈을 내는데 내 돈은 더 불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정비용을 줄이는 방법 전문적인 좋은 자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동 파는 가게도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전문적인 조언 자를 활용해서 나에게 적합한 또 감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또한 감정비용, 예컨대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실익을 잘 따져보고 판단해야겠죠. 자 오늘은 당신이 모르는 금융상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감정비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또 감정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좀 유익하셨나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벌려서 친구 돈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